애니 몰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 몰로 TV의 테드 디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네. 수족관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듀케입니다. 듀케입니다. 듀입니다첫번입니다로 대구에 위치한 트라이톤. 아쿠아 카페를 먼저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만나도 보고 어떻게 꾸며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여기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뭘로 유명한지? 레이아웃이죠 이런와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사이즈 적혀있나요? 3000? 3m? 3천, 3m. 7070 여기 70, 70. 어, 보시면 작품명과 수조 뭐 이런 뭐, 조명 뭐 썼는지, 네, 수초방에 다 나와있, 상세히 나와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어, 민물고기도 진짜 여기 들어있는, 어, 저기 있네요. 민물고기들이. 흰줄 납틀게, 예. 각시붕어도. 네, 여기 각시붕어. 네, 음, 어, 이수초왕에 토종 민물고기 있기 쉽지 않은데? 네. 어, 엔젤 예쁘다. 엔젤이 커야 예쁘네요. 엔젤도 커야 네, 예쁘죠. 네. 모든 물고기는 커야 예쁩니다. 조명, 메탈라이트 조명 사용하고 있고, 와보세마이 발색 보요보세만이네와 대박이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중에 하나죠 어, 어 숨는다 발색이 저렇게도 나네요? 수컷 네, 발색 너무 좋다 어. 왜 여기서 연기 나오는지 알아요? 연기? 여기 기포 여과기잖아요 네 어게요 이거 2탄 아닌가요? 맞습니다 2탄 효율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네. 이 여과기 출수구에 끝에 음. 달아 놓잖아요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게 음. 사장님 뭐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저런 수상 경력도 좀 있으시고 이런 거인지 좀 이렇게 모려 있네요. 아 어, 작가 소개가 있네요. 월드 네. 랭킹 10위에요. 네. 와 당승 아, 다 출연하셨네요. 네 유명하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입구에서 좌측 라인 네. 보자. 드라이 스타트 드라이 스타트를 하고 계시네요. 하고 계시고, 랩을 씌워가지고 네. 드라이 스타트를 하고 이제 수초가 네. 자리를 잡고 네. 이제 물을 채우시겠죠? 네. 네. 네. 전체적으로. 너무 제 기준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나무들 보세요 이거. 아 유머. 사람 엄청 많아니다 아, 이거. 좀 이렇게 와서 보면 이거 항상 이렇게 우측에 네 이렇게 뭐종뭐 뭐 스펙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작품 명이 또 다르네. 이 뭐. 주산지예요. 이야 응. 이거 진짜 아, 멋진색. 아, 이거 멋진 이거는 DK 스타일 아닌가요? 제 스타일이죠 네. 네. 아닌가? 멋있다 네. 야 이건 굉장히 특이하네요 소위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아. 이게 또 이런 느낌이 좀 특이한 아. 이런 느낌이 있네요 밀린 같은 네. 그 일단 이쪽을 보니까 네. 여긴 다 높이가 45왕들 아. 높이가 낮은 왕들이 네. 있네요 네. 용옥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이런 아이템? 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메탈 저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전이 전, 전, 유목이네요 음, 인지를 못했어요 아 제가 네. 유목을 되게 좋아해서 약간 이건 떠있는 느낌이네요 그치?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어떻게 하신거지? 순간접착되 아, 아, 아, 붙이신거 같은데 암 바퀴 이렇게 이어진 느낌 와.. 전 이거.. 컨셉이 특이하다 어? 동그라미네 시아스트로 사용하셨네요 음. 시아스트로 사용하셨네요 저는 이미 정했습니다 뭐요? 역대급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놀랐어요 예쁘긴 하네요 네. 작지만 네와이 나무들 보세요 유목들 유목이 많이 들어오나봐요? 유목 위주의 세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눈에 어 저는 눈에 유목이죠 눈에. 네, 저는 유목 사랑하죠 완전 오오 아. 오. 오? 일부러 퍼포, 떨어지는거나 퍽퍼네 아. 특이하네요 야참 신기하다 야 고사리 같은데? 이기로 <웃음> 배타고 지나가고 싶다 배타 키우면 되겠네요 예? 네? 베타. 그만하자구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이거 보면은, 여기다 뭐 하고 싶으세요? 여기요? 예. 네. 어떠세요? 딱 보자마자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 저기에 고기는 뭐, 매달 하나 야겠네요 아. 뭐 넣으시려고? 저는 여기다 모형 배를 넣겠습니다. 와. 예. 네. 이게 다른 거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저는 초보자니까. 네 저는 여기 모형 배를 하나 좀 넣으면 어떨까? 나무로 된. 모형이 너무 지르겠는데? 예. 네. 그래서 짱좀 흘러가게. 네, 너무 멋있다. 다른 쪽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 정문에서 우측 라인 네, 우측. <웃음> 우와 여기는 아까 디 k 가얘기했는 저쪽 라인은 4,5 라인이잖아요. 었 네. 근데 여기는 디 k 가 좋으면 하이어 하 네. 네, 하이 네. 이거 보니까 저희 예전 민물어강 생각나요. 그쵸. 렇죠 나사마이 네, 같은 네. 거. 다600 높이, 폭이랑 높이가 다 600씩이네요. 네. 네. 월령수 이름이? 그 작품명이랑 설명 같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설명이 다 적혀있어요 보는이가 실제로 걷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되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정상을 향하여 네. 이렇게 뭔가 진짜 하죠? 이게 정상을 향하여 네. 진짜 사, 그.. 여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 아 이름 잘 지으셨다 정상을 향하여 <웃음> 야 이건 숲속의 길 네? 숲속에길 이렇게 뭐 나무를 형성시키신 것 같은데 숲속의 길 네. 야, 역시 하이 어왕들이 어. 기가 막히네요 이 개방감 폭이랑 진짜... 네, 그런 것도 기가 막힌데 아까 낮은 어왕도 저는 진짜 네.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좋아 요 아, 그런 거? 이렇게 뿌리 내려간 거아 정경들? 예 네, 저는 러너하는 네, 러너... 거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시죠? <웃음> 와 이거 진짜 이름 한번 봐야겠다 이름 뭐야 이게? 올것 같아요 이거? 네. 폭포가 흐르는 폭포수가 있는 뭐 맞습니다 예? 대폭포 대폭포? 네, 큰뭐 폭포라고 근데 저거를 어떻게 계속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 원리는 나중에 여쭤보죠 야이난이 이 나무가 마음에 드는데요? 나무는 나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저는 요 가운데 이런 길들 어. 이런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 폭포 야 이거 저런 나무는 통나무 주우신 건가? 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아니 안 적혀 있어요 대박이다 대체적으로 제가 잠깐 느끼는 거지만 네원근감이라그래야되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극대화시킨 네, 좀 어. 그런 게좀 많으신 거 이거는 세팅하신 지 얼마 안된것같네요 아. 이거 이름이 뭐예요? 힘찬 바람소리 이 소리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예? 이거 소리가 왜 나는지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찬 바람소리라고 말같이 말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물갈이 하셔서 물, 차, 물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일부러 내는 거죠 저거? 아니 아니 지금 좀있으면안 나요. 무슨 힘좀 <웃음> 물어볼까요? 당연한 거지 볼탑인데. 네, 이제 물 빼고 계시네. 아... 빼니까 빼는 만큼 들어가는 거네. 네. 드레인 기법이죠 드레인. 자 아, 이거 이름 맞춰볼까 물고. 아 느낌 오는 대로. 네. 밀림 속으로. 오. 뭐예요? 무덤. 예? 네? 무덤. 무덤? 나무 무덤. 아 나무 무덤. 네, 그러니까 무덤. 식으로 이렇게 한식 먹었다. 이거 지린다. 진짜요? 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요, 지금 저희 따로 할까요? 아, 왜? 너무 다른데? <웃음> 저는 이게 이런 게 아, 여기에 네. 바브들 네. 있으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와, 잠시만. 보고 오세요. 어, 아, 예, 같이 가요. 자, 저는 이겁니다. 전 뭐. 이런 거. 어서. <웃음> 이게 몇이죠? 2400에 네. 600 600 네. 이게 예쁘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다를 수 있죠 뭐... 전 이, 이런 거보다는 이겁니다 네. 만프로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경초 네이처 학좋아하시잖아요전 네. 네. 네. 네. 네. 네. 네이처보다는 네. 비오톱. 비오톱 쪽이라 네. 네. 이거 뭐 괜찮네 라는 생각 들면 네. 이건 미쳤다 라는 생각이 전 이거 보면 그냥 아, 괜찮네 저도 아 진짜? 근데 음. 이건 미쳤다 아 역시 네. <웃음> ADA 전 ADA 잡지에서 ADA만 봐도 네. 벅차올라요 <웃음> 거기를 제가 걷는 느낌이고 아 네.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서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한번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두잔 하면 안 되나요? 예? 차두잔 그만 할까요? 아니 예. 일단 여기를 보시면 다 펜던트형이잖아요 모든 음. 수조들이 조명이 조명이 다 펜던트형이라 개방감을 극대화 시키셨어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쭉 보면 네 개방감이 극대화된 네, 수조들이 또 이런 맛이 있거든요 펜던트 조명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펜던트는? 저희도 하나 있잖아요 그쵸 헤넌트는 아, <웃음> 네. 이렇게, 이렇게 위에 거치대가 있어야 됩니다. 보면 메탈라이트 트윈스타 메탈라이트 뭐 이런 거다 조합을 하신 것 같고요. 음. 자, 일단 질문이 있어요. 네. 들와 보세요. 네? 높이 60라인 중에 네. 아니면 이 전체 왕 중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까 골랐잖아요. 그 천공의 성 같은 거, 아바타. 네. 그게 저는 제일 마음에. 지금까지 너무 그. 그게... 미쳐지지가 않아요. 저 왜? 나중에 구형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리대부분 어항 제품을 모두 뛰어울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너무 너무 멀요 그렇죠. 진짜. 네. 좋습니다. d k 는 어떤 거예요? 이거죠, 저요? 이거. 이런 거죠, 저. 이거랑 <웃음> 이거랑 아, 아까, 아까 앞에 있던 예, 그거. 아까 나무 무덤? <웃음> 응. 나무 무덤이랑 요거 월령수, 예. 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가장 어, 좋아하시는 어떤 어, 아, 거의 한 80%가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음. 이제 수상식물로 제외를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 또한 가지가 뭐냐면 네. 이 어항의 가로회로, 가로, 황금비율 네.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 봤을 때도 밑에 소위 하단에 놓고 보이는 면이죠 네. 이게 황금비율로 맞추면 딱 여기 예쁜 모양입니다 아. 그모터프그 흡입되는 부분이죠 흡입 네. 여기를 훈련하셨을 그 점으로 처리를 잘안해 주시면 아, 이 유목은 그냥 자연에 있는 건가요? 이거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유목은 일단은 애니몰로우 티비